지금 현재 연기 끝이 300이 나옵니다. 재료는 18mm고요. 자 그러면 안쪽각, 그 연기 안쪽각에 표시. 반대쪽도 안쪽각에 표시를 합니다. 예. 직각자로 표시. 반대쪽도. 표시를 해 줍니다 자요러고 확인 한번 들어 갈게요 정확하게 기하기가 됐는지 예 정확하게 됐네요 자 우리는 이제 제비를 요런 식으로 따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재료를 놓습니다 역시 바이스 보조목을 옮겨 주셔야 됩니다 바이스로 딱 고정해 주시고 자, 이쪽 끝단에 맞출 겁니다. 예. 이동거리를 .1로 하시고 이동을 누르면서 예,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145네요. 자 그러면 복귀 지점에 145를 1, 1 4, 5를 하시고 자 확인 이동 복귀 예. 자그 다음에 자 이미 정해져 있는 홈에 스토퍼를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 모터는 15,000 맥스 올리시고 자, 한쪽 깎아주시고 그대로 반대로 돌립니다 자, 시계방향으로 가공 자, 그러면 제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,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돌려서 한번 깎고 높이를 볼게요. 예, 딱 떨어졌네요. 빼서 반대로 또 돌리시고 아이스하시고 시계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넘어오셔서 예. 자 그러면 양쪽 다 제비가 가공이 됐습니다. 자 가공을 하고 나시면 삼방 연기 촉과 제비 촉을 대서 안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부재를 계속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. 이 길이가 안 맞으면 결국 균형이 깨지겠죠. 자 지금 제가 앞전에 깎은 게 0.5mm가 커서 0.5mm를 이쪽 부분을 더 날린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예. 이렇게 어, 나왔습니다. 어, 세팅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재를 전체를 다 깎아 주셔야 됩니다. 예. 제비를 이제 가로 재 재비를 가공하셨으면 여기 바이스 보조목을 예. 자 이쪽으로 옮겨줍니다. 아침목도 역시 옮겨줘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제비를 예, 위에 올려놓습니다. 자연스럽게 올라가게요. 자, 하시고 촉가공이 들어갈 겁니다. 자, 저는 이 코너에 딱 맞출 겁니다. 자, 잘 보이시죠? 연필 자하 버튼을 꾹 누르시면서 기계를 예 연필선에 맞출 겁니다 자, 결국 이연머신은 세팅이 잘 돼야 정확한 물건이 나옵니다 날을 근사치 붙이시고 조금 내려왔네요 1mm 올리고 미세 조정합니다 0.1mm씩 항상 연필선보다 0.1 2 m m 는 많이 내려오는게 유리합니다 제품을 자 현재 위치가 124.6 입니다 124.6 입니다 자 요거는 촉을 한꺼번에 따겠습니다 역시 이 녀석도 첫번째 깎아야 되는 지점에 맞추시고 자이 지점에 맞춰주시고 핀을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스핀들 유도봉의 끝이 6mm, 지그도 6mm입니다. 어, 저희 기계 세팅값은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어, 지그 6, 어, 베어링 6, 날이 6이면 제품도 6이 나오는 방식이죠. 자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제 음, 예 세팅이 잘된것 같습니다. 잠그고 이는 약간 빼 올리시고 이동 복귀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자, 바닥에 놓고 2-3mm만 들어 올려 주죠. 자 모타를 돌리고 첫 가공을 꼬줌쳐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.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촉들은 가공하기가 좀 난해하죠 지그를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예 꽂은 촉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, 이걸 그대로 반대로 예 놓습니다 놓고 자 반대쪽은 서비스 길이가 있죠. 그래서 한번 긁어주시고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. 자, 재료를 빼내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. 예, 0.5mm 정도가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세팅을 0.5mm를 다시 예, 내려주시고 자, 이동창에서 .점 5를 누르시고 이동을 바로 치시면 됩니다 자, 0.5mm 가 내려갔죠 자 그러면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보지 마시고 지그를 보면서 예, 천천히 지그를 타고 도시면 자 이렇게 꼬줌촉이 예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 재료는 18mm 재료입니다 예자이 꼬줌촉이 제비암장부를 파서 이렇게 45도로 또가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식으로 어, 지금 현재 이 높이를 결정하실 때는 밑에가 3mm가 나오죠 예, 3mm 그러면 여기도 3mm가 되어야 되는데 3mm가 되어버리면 꽂았을 때 서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.5mm 정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. 여기가 아마 2.5mm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저는 자 역시 바이스 보조목을 45도 가공하는 위치로 또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재료를 위치에 올려놓고 바이스 자 유도봉이 어, 걸릴 수 있으니까 빼 올리겠습니다 예자 그리고 하 버튼을 꾹 누르시고 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 여기 날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, 이럴 때에는 그냥 깎고 내려갑니다 아, 1mm를 맞춰 놓고요 자 한 3mm 정도 내려서 깎고 또한 3mm 내리시고 자 깎으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예.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제품이 깎겠습니다 몇미리가 나오는지 재볼까요? 예, 2.5mm 정도 나오네요. 예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재료를 또 역시 반대로 돌려놓고 어, 깎아야 되는데 이제 높이가 바뀌었을 겁니다. 그래서 깎아보면 이건 한 4mm가 나오겠네요. 반대쪽이 예, 역시 4mm가 나왔네요 자, 1.5mm를 내릴게요 1 5 이동 그리고 한번더 깎아줍니다 예. 자 이렇게 제비의 꼬중초까지 예,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삼방 연기의 한쪽 부재와 제비촉 가로재의 한쪽 부재가 예 이렇게 가공이 됐죠 6mm 엔드밀 한개로 어, 이렇게 어, 지그를 세팅을 해 놓고 어, 가공을 하게 되면 어, 너무나 쉽게 예, 이렇게 가공이 되가 나옵니다 아 이번부터 영상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 여기 집중 교육을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어, 조금 디테일한 가공 영상을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바꾸고요 어, 그 다음에 어이 부재가 다 완성이 돼서 조립하거나 마무리할 때 그때 라이브로 어, 가는 방법으로 예 가려고 합니다 그냥 라이브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못 알아보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서울에서 오신 이혜준 예, 또 집중교육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예, 이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또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. 마음에 드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좀더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.